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배울 텐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어떤 게 나오죠? 베레시트는 뭐죠? 태초에, 베레시트 베레슈트. 베레슈트. 베레슈트. 베레슈트. 베레슈트. 여기는 뭐죠? 바라. 바라는 창조하여 창조하다라는 뜻이죠.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구약의 하나님하면 대부분이 엘로힘으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한번 따라해 보고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저희가, 어, 히브리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마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벳 하레츠. 뭐냐면,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복수형인데, 3인칭 단수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을 이 엘로힘이란 이 단어가 지금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무엇을? 하샤마이맘은 그, 어, 하가 그 정관사예요. 임은 이제 복수형음이거든요. 하샤마이맘의 하늘들을. 배에트, 배가 접속사예요. 그리고 에트 무엇을? 하레츠, 그 땅을. 해석해 그러니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런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바라 엘로힘 엣트 하샤마인 베트 하레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러분이 지금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이 이름들은 암기를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이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의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또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엘로힘 여기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기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음.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는 이제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I am, 대라임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해서 어, 어떤 어떻게 불렀죠?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 자 구약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는 뭐죠?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기에 물론 엘의 복합 명칭도 있고 여호와의 복합 명칭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엘로힘과 여호와와 아도나이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호와는 특, 특별히 언약을 체결할 때, 또 출애굽할 때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아도나이는 주인이란 뜻이죠, 아도나이.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 할 때는 아도나이하고 선포하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선포해 보시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자 따라해볼까요.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나님. 하나님. 네 근데 신약은 이제 이게 다헬라어로 되어있죠. 이 테오스 하면 세우스하면 거의 100% 엘로힘을 세우스로 해석을 했어요. 한번세 s 스세 e 스세 t 스세 o 스그 다음에 이 여호와와 아도나이는 70인 약에 보면 거의 100% 퀴리오스라고 해석했죠. 퀴리오스퀴리오스퀴리오스 또한 발견되는 게 데스포테스도 발견이 되고 또 파테르, 파테르는 파더죠, 아버지죠. 이것도 발견이 되죠. 그 신약에서 기억이 될것 세가지 여러분 테오스 파테르 키리오스 키리오스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테오스 테오스 하나님 파테르 하나님 키리오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급된 것 중에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로 꼭 기억하시고요 신약에서는 테오스 카테르, 퀴리오스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암기를 해서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중에 이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하면 누구죠? 엘로힘,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은 이제, 그, 아주 창조의 하나님 할때 우리 엘로힘을 썼죠. 엘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는 엘샤다이 하나님 하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이 능력을 필요로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선포 엘샤다야 하나님 엘샤다야 하나님 엘샤다야 하나님. 하나님 엘 엘리온 엘 엘리온 엘 엘리온, 엘리온. 이라고 표시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엘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엘 엘리온 이렇게 찬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엘 올라 엘 올라 엘 올라 에버레스팅 엘 가드를 할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자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자, 영원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죠 I am t 라이 t I am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여호와는 이 의미를 뜻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기에 여러분 중에 지금 진짜 병약한 거, 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어떤 병이 있으신 분을 손 들어보시면 그 부위에 여러분이 손을 얹고 자 손을 얹으세요 어떤 분이든 자 손을 얹으시고 여호와 의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치료해 하 주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치료해 하 주소서 치료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여호와 니씨 여호와, 여호와 니씨는 니시. 여호와 원래 주님은 나의 깃발인데 뭐죠 깃발일 때 뭐예요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좀 절망감 가운데 뭔가 굉장히 절망감이 몰려올때 여호와 니씨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요하 깃발을 드세요. 그래 여러분이 승리하세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안할 때 뭔가 걱정, 근심이 많아. 그쵸? 정말 그 우리의 대적자가 있죠. 누구죠? 미스터 마귀. 미스터란 말을 부르기도 싫어요. 그 마귀는 각양각색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죠. 그 왜? 걱정근심을 통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걱정근심이 몰려와요? 그러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를 평안하게 또평화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옷. 여호와 체바옷. 체바옷라는게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롤업 롤이죠. 자 모든 군대의 어떤 대장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체바옷다면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그 누가 대하겠어요 그때 여호와 체바옷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와 치드캐는 이 말은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여호와는 우리에 의해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 아마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 때는 여호와 치드 나오. 따라해볼까요 시작 여호와 치드케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는 여호와 메카데시켐 시작 여호와 메카데시켐 여호와 메카데시켐 여호와 메카데시켐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있죠? 여와. 양에게는 먹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라 시작 여호와라 라. 여호와라 예 여호와는 여와 나의 먹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계시 원하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여 자, 여러분이 이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힘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련엘엘엘엘 로이, 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 체바오,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메카데시켐 여호와 메카데시 여호와 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우리는 영원하지를 않죠. 우리는 유한해요, 인간은. 그렇죠? 자, 이 유한한 인간이 교만하고, 정말, 한다는 건 넌센스죠. 오직 자랑하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실래요? 엘? 엘. 엘로와. 엘 올라. 엘 올라. 엘 올라. 엘 올라. 엘 올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어떻게, 어떤 떻게어 이름을 쓰실래요? 엘엘리온 엘, 엘리온. 엘, 엘리온. 또는 엘, 엘리온이라고 하셔도 엘엘리온 엘, 엘리온. 여러분이 너무 아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너무 아파요. 요하, 그럴 때 여호와 라파, 요하, 라파. 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럴 때 여호와 샬롬. 샬롬. 샬롬 자, 우리가 자, 너무나 헤매고 있어요. 근데 목자 없이 헤매고 있어요. 목자 대신 주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라 여호와 라 여호와 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게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것 여러분이 구하는 거 있죠 지금? 경제적인 거든 뭐비자든뭐 외국 생활하면 비자가 중요하죠. 여호와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세요 예물로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구약에 나와있는 주의의 이름인데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보시듯이 여호와의 누구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은 뭐죠?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제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은 어떤 의미예요? 뭐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재정하고 이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 풍성이 부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요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거와 연관이 있어요? 요엘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웃음> 자 여호와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나 호세아 이건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다니엘의 이름 뜻을 아나요? 예 그렇죠. 다니엘 이름을 하, 하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상징해요 이름이. 이름 지으실 때 성경의 이름을 지으실 때잘 지으세요. 뭐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아멘. 아멘. 음. 자,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아, 여기, 여기 하나 구약이 있네요. 우리가 좋은 여호와의 이름만 생각했는데, 여호와 낙해라는 게 있어요. 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와요. 여호와 낙해, 여호와 낙해. 인간의 죄악이 임계점에 달르시면 항상 심판을 불러와요. 그렇죠여호와 낙해. 여호와 낙해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심판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그,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도 이제 아도나이. 구약에 나오는 이름인데, 지배자, 통치자, 온 땅의 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라는 이름을 부르기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주님을 불렀죠. 자, 그러면, 그, 보셨던 엘로힘. 엘로힘이 신약에서는 테우스라고 불렸죠. 테우스 데우스. 데우스. 데다음에 파테르. 파테르. 파테르. 파테르. 파테르는 파더죠. 그다음에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구약의 여호와와 아도나이가 퀴리오스로 해석이 되죠. 주인 또는 통치자, 소유자.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퀴리오스죠. 퀴리오스죠. 아멘. 다음에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얘도 주인이란 뜻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데스포테스 소테르 소테르 소테르도 이제 구주란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있는거 한번 읽어볼까요? 데우스. 데우스. 데오스 파테르 파테르파테르 파테르 파테르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서테르, 서테르, 서테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의 이름을 원어로 불룩하면서 기도하세요. 자, 자 이번 시험은 여호와 취득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 우리의 여호와의 예, 엘로우 힘은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예예그 다음 좋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에롤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치득해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미 여호와 메카데시켄 여호와는 너희로 포기하시 하나님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수아 님.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 이랄.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 구약의 엘로힘은 신학에서 어떻게 불렸어요? 데우스. 구약의 여호와 아도나이는 신학에 어떻게 불렸어요? 퀴리...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예. 자 적어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파괴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은, 여와 나케 요하나케. 여와 나케도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엘로힘 엘의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면,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때 보통 사용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음과 영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나타낼 때 역시 사용하였고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엘로힘은 경외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엘로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죠. 여기 엘로힘의 창색 1장 26절로 2 7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창색 1장 26절로 27절로 같이 하면 읽겠습니다. 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땅과 땅위를 비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나온데 여기칭하하님 이죠. 자엘로힘이라는것이 복수예요. 근데 엘로힘 하나님 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항상 동사는 3인칭 단수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에서 기억하세요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바라는 3인칭 단수예요. 창조하라는이요 엘로힘 이에요엘로 하나님 삼 하나님 을3님을 가르키고 있고 구약에서 하나님하면 거의 대부분이 엘로힘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표현할 그 어떻게 그 해석할 수가 없죠. 자,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는. 이는 이는 한, 한 아기가 한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잡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에게 주신 바 했는데,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녀자라고사라전라하신하나라이라영라하시는아라지라라라의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한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님라라예수님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누구를 표현할 댔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자, 자, 루하우 엘로김이죠. 그 다음에 하게스푸니마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표현할 때 기묘자라 모사란 말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였어요?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시건 뭐죠? 영전하신 아버지는 성부하나님. 성부하나님이에요. 병강의 왕이라. 자, 그쵸?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뭘다 가지고 있어요? 성령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자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에 계시는 분이죠. 우리의 능력은 해석할 수 없지만 그 예수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성부하나님 성자님 성령하나님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3위 일체가 뭐죠? 위. We. 위가 뭐냐면 3이죠. p e r 인격을 나타내죠. 일체는 뭐예요? 에센스 본체는 하나인 거예요. 영어로 에센스 e n c e 예요 자, 3 person인데 1 n e essence예요. 자, 이것을 성경이 지금 곳곳에 나와 있어요. 3.1체 하나님이. 네, 어떤 이단들은 여기에 뭔가를 끼워넣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죠? 한, 네, 한 분이에요, 네. 여러분. 자, 인격적으로 세 분이 존재하죠? 그러나 본체는 한 분이에요. 자, 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엘로임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어요. 오. <웃음> 자, 또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시작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누구도 예수님의,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던 거죠. 오. 그 예수님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알아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계속 그 여호와. 여호와는 영원 자존자 하나님을 강조하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좀 보셔야 될거예요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성경을 다 이렇게 예배를 할 때는 성경을 가지시고 꼭 펜과 노트를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 상, 어, 출애굽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곧 난이라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말할 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일을 너에게 보내시라 하시 예. 여기서 I am, that I am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창세계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면 여호와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우리가 우리가 우리한테는 주어진 성경 말씀과 해석을 해보자면 스스로 영원하시, 영원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전자 하나님 구원에 관계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할때 아, 이런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약속을 체결할 때 체결하신 분이구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럴 때 여호와 라는 이름이 사용됐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시간 이 시간에 있는 건 기본인 이름다 외워버리셔야 돼요 자 근데 아도나이는 아도나이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통치자 주님, 주님 또는 상전을, 상전을 뜻하며, 뜻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권위의, 권위의 개념을 가지고 하십니다. 있다 주인이죠 주인 우리의 아도나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창세기 15장 인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어오니 내 집의 청지인과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에게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여기에서 이제 주는 아도나이죠. 하나님의 엘로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이런 의미로 지금 아도나이가 쓰였고 자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부르기 두려웠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부르,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엘로힘이 신약에는 테오스라고 불렸는데요. 자, 테오스는 세우스는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우리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예수님을 보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이제 못자국과 이거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했죠?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니 자 여기에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이키리오스 마이테오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그 아들은 육신적인 아들을 뜻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차 오더 아래에 있는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 예수서를 테오하나님의로 호칭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테오스는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과 17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7장은 저는 3일째 하나님을 보라 성경에서 봐야 한다면 아주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장이 아주 그 3일 하나님의 관, 관계가 너무나 잘 규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결정판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7절인데 우리가 몇백 년 전에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밖에 안 봤죠? 근데 최근 버전에는 이게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늘에 이제 세 분이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더 워드,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 일서 5장 7절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해놓은 거죠. 여기를 정리를 해버린 게 요한 1서 5장 7장인데 요즘 버전들은 많이 이게 빠져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좀 읽어봅시다. 근데 얼마나 구구절절히 아버지, 파테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들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하는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요한복음 14장을 펴세요. 14장에 보면 14장 1절부터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나는 너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내 가서 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그 길도, 길도 너희가 안으로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라 자 여기서 보면 그, 여기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죠. 자, 제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께 올 사는 그곧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다시. 7절부터 다시 교도갑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만족하나라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리바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너는 내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안에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니 내가 너에게 희 하는 말들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는 일들을 할것이요또 이보다 더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가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누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구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구하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를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아버지이고 또 너희가, 너희가, 안에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아들, 내가 너희 아들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 아들이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요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않으리라. 너희 가내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믿으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유다의 신령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시리니 나도에게 모든 것을 그를 가르치시며 나도 내가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 여기에 지금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삼일자 하나님이 아주 여기 절정판이에요 요한복음이.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지금 언급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5절을 좀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하며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네, 네, 안에서 네, 열매를 맺는 가지다제거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렇거하시어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진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안 거라 그러면 나 너희 안거하니라가 포도나무를 하 스스로 열매를 맺내안거하니영을게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뭐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 다음에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가지는 우리죠. 자,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5장 쭉 가서 26절, 27절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거하시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시는 또한 여기에 누가 나오지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이 또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16장 7절로부터 7절로 15절까지 어,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자씩 독도 하겠습니다 16경 7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지는 것, 내가 가는 지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희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라 죄에 대하여라 하은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여 의에 대하여라 하은 내가, 내가 내 아버지께 방으로 너희가 나를다시는 것이 못하기 때문이며 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너희에 말할, 너희에 말할, 너희에 말할, 말할, 말할 것들이,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에게를 반가워할 수 없으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 말씀하지 말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원히 하시니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의 것이 모두 아들의 것이고 자그 아들의 것을 누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져요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자 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는데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데우스 키리우스 이 모든 이름에 삼위일차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구원자로서. 적는, 적는 자로서, 이 창조자로서, 또 심판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3일차하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임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이 3일차 하나님이 궁금하다 하면은, 요한복음 14장과 17장, 그리고 주로 이제 요한이 썼던 거죠.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 물어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 우리가 알수 없는 영원한 태초예요. 자, 그게 뭐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 말씀이 말씀,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아르게라고 우리가는 베르시다더 이전의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부르시도록 하세요. 아멘. 자, 그우리가 요한일서 5장 7절은 중요하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men.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아멘.